저 이게 릴레이라는 거고요네 이거 알려드릴게요 저도 사실 몰라요 인터넷 보고 찾아봤는데 릴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작은 전류를 통해서 큰 전류를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 음. 가장 쉽게 설명하면 자동차 시동이 꺼지면 전원이 꺼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음. 이두 개가 배터리 연결되는 선이에요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 12V로 움직이는 제품이 있어요 이 제품에다가는 이게 뭐냐 적어놨는데 플러스 이게 플러스네요 플러스 플러스 전기가 릴레이를 통해서 가고요 네. 마이너스는 바로 배터리랑 연결을 할거에요 연결을 해봅시다 두 선을 봅시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릴레이라는 게 이건 다섯 단자, 오선 릴레이라고 부르고요. 네. 사선 릴레이가 있고, 오선 릴레이가 있어요. 네. 사선 릴레이는 뭐냐면, 전기가 통하면, 전기 신호가 통하면, 메인 신호에, 메인 네. 전기 전원을 켜는 거. 어. 여기가 꺼지면, 같이 꺼지는 거. 오선은 음. 뭐냐면, 반대도 가능해요. 오. 어. 왜냐면, 키면 켜지게 할수 있고, 이 노란선이 용하죠 네. 이 노란선을 이용하면 전기가 통하면 반대로 꺼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오선 아. 사선과 오선이 있다 근데 우리는 이건 나중에 네. 이건 안쓸 거예요 이거는 저런 데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자동차 시동을 끄면 블랙박스가 그때부터 켜지게 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네그랬이 선을 쓰면 돼요 시동이 꺼지면 블랙박스가 켜지게 네. 지금은 시동이 켜지면 같이 켜지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신호선이에요. 시동이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알수 있는 선. 음... 이 선은 어디 연결하냐? 퓨즈 박스를 열어 보면 몇십 개의 퓨즈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때 그 퓨즈 박스를 테스터기에서 아 여기 테스터기가 있나요? 말로 설명할게요. 테스터기 의 마이너스는 차지 아무리나 딱 꼽아요. 네. 오 퓨즈 박스에 시, 먼저 시동을 켠 상태에서 12볼트 전원이 들어오는 데를 찾는 거야요막 찍어 보면 되겠지. 퓨즈 아, 위에 하나씩 테스트를 네. 하는 거네요. 퓨즈 위에 보면 퓨즈를 안 뽑아도 퓨즈 위에 보면 테스터기를 뽑을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구멍에다 아. 꼽으면 돼요. 자, 주행 충전기를 설치려면 하 릴레이를 설치해야 됩니다. 자 릴레이에서 지금 이 하얀 선이 신호선이에요. 네. 신호선을 퓨즈 박스에 네. 시동을 걸면 12볼트 전원이 흐르는. 퓨즈에 연결하이 됩니다. 그 퓨즈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제 차는 퓨즈박스가 엔진룸에 있어요. 물론 다른 차들은 그 운전석 아래쪽에 퓨즈박스가 있는 차들도 많습니다. 방법은 쉬워요. 테스트, 테스터기가 필요합니다. 테스터기가 필요하고요. 자, 마이너스를 배터리 마이너스에... 먼저 배터리 마이너스 찾아보자. 이쪽이 마이너스야. 아 참고로 제 차는 인산철 배터리를 장착했습니다 지금 거의 세달째 실험 중이에요 자, 마이너스를 배터리 마이너스에 연결하고 아니면 차체에 연결해도 됩니다 차체 마이너스 하니까요 마이너스에 연결하고 퓨즈마다 하나씩 찍어보는 거예요 퓨즈 위에 보면 노출된 부분이 있어요 찍을 수 있는 부분이 퓨즈 위에는 우리의 목표는 시동을 걸었을 땐 전기가 흐르지 않고 시동을 걸었을 때 12V 이상 전원이 찾는 퓨즈를 찾는거에요. 먼저 시동을 안건 상태에요. 시동을 안건 상태에서 테스터기에 마이너스를 배터리 마이너스에 대주고요 퓨즈마다 한번씩 찍어보는거에요. 자 찍어볼게요. 퓨즈에는 테스터기를 찍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쪽 퓨즈 시동 끈 상태에서 1 3 v 13.5 13.5 3.5, 요 4개 퓨즈는 시동을 꺼도 전기가 다 흐르네요. 위에 거, 예, 위에 거는 시동을 끈 상태에서 전기가 안 흐릅니다. 자, 이 정도 찍을게요. 지금 시동을 끈 상태에서 요 퓨즈는 전기가 흐르고 요건 안 흘러요. 이제 시동을 켜고 여기서 전기가 흐르는 퓨즈를 찾아볼게요. 자, 여기부터 갈게요. 예, 이 퓨즈 쓰면 되겠네요. 여 보이시죠? 시동을 껐을 땐 전기가 흐르지 않고 시동을 켰을 때 전기가 흐릅니다. 요, 요 퓨즈 또는 딴 것도 줘볼까요? 얘는 시동을 끄나 켜나 전기가 안 흐르고요. 어, 아, 얘 써도 돼요. 얘를 써도 되고요. 즉, 시동을 켰을 때 전기가 흐르는 퓨즈를 아무거나 찾아가지고 신호선을 장착하면 됩니다. 자, 릴레이가 있고요 릴레이에 실내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거지만 릴레이에 하얀선이 퓨즈선, 응, 신호선이에요. 이 하얀선을 아까 찾은 퓨즈를 빼가지고 퓨즈 다리에 선을 연결하고요그 다음, 까만선 보이죠? 이 까만선을 배터리 마이너스쪽 지금 짧아가지고 전선를 확장해야 되겠네요. 마이너스쪽에 연결하면 일단 릴레이 신호선은 연결이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실내로 이동할까요? 그런 다음에 12V 전원이 나오는데 시동을 켰을 때몇 군데 찾았죠? 한 서너 네. 군데 나올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시동을 꺼? 네. 그 서너 군데 중에 시동을 꺼면 전기가 같이 나가는데. 음. 거기를 딱 찾으면 돼요. 거기에다가 신호선을 연결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동이 켜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시동이 켜지면 전기가 흐른다? 네. 여기다 연결하면 릴레이 전기 흐르겠죠? 선풍기가 돌아야돼 그냥? 와 돕니다 보이시나요? 빼면 음. 네안 돕니다 꼽으면 돕니다 빼면 안 돕니다 릴레이 테스트 성공했고요 태어서 처음으로 릴레이 만져봤는데 잘 되네요? 우리 한김에 네 5선 릴레이의 특징인 네 전기가 흐를 때 꺼지고 네 전기가 안 흐를 때 켜지는 거 실험을 해봅시다. 예. 자, 그러면 이거 쉬워요. 전기가 흘 때, 지금 켜진 상태니까 빼고요. 네. 빨간 선, 파란 선 대신, 이론상, 이 선을 뿌럭지 시키면은 전기가 켜진상태에선는 지는 선풍기는 돌지 않아요. 그까 맞지?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께. 자 전기 연결되는데 선풍기 안돌아요 네. 그러면 요거 와우. 선을 빼면 선풍기가 돌아야 돼네 반대가 되네요 신호선에 음. 전기가 안통하면 선풍기가 돌고 다성보다는 오선이 응용 범위가 굉장히 넓을 것 같아요